성례와 거기에 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2007년도에 받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음, 복습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의 방도입니다.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첫째는 복음 강설이 은혜의 방도고요. 두 번째는 성례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제 이두 가지가 은혜 방도라고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기도를 넣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됨을 그그 그 확인하고 이제 그 성경의 배면에 있는 그런 은혜 방도들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를 어은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자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됩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은혜의 방도라는 것은 수단이에요.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사단의 미혹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방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우리의 꾀와 능력으로 살던 지나간 시대는 다. 어, 옛것이고요 이제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분자로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돼서 이제 은혜의 방도를 따라서 은혜의 수단들을 잘 누려서 주님이 목표하신 일을 이제 본연으로서나 또 역사적인 위치에서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8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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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성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성례를 받지 않고 구원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례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 이전에는 가시적인 성례가 없었습니다. 성례가 시작한 후에도 보면,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주님을 바로 대접한 그 한편 강도처럼 성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이 보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앙 고백을 외적으로 잘할수 없는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태에서 돌아간 자들도 뭐 성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그 언약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뭐 정신 박약자나 지금 태 태중에 있는 아이나 신앙 고백을 잘할수 없는 노인들이라고 고백이 시원찮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이제 행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꼭 그렇게 안 되었어도 그 그들이 구원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만 구원 받는다 하면 이 알미니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가 되는 겁니다. 그 그것 때문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왜 주냐? 지금도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웃음> 그 그렇지 그 않은 경우 세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언약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통상적인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항상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하죠. 성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웃음>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구원 역사를 보면 많은 자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도 모르고, 또 그와 같은 실질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만 읽겠습니다. 여기는 뭐 17절부터. 25절까지 예문이 나와 있지만, 내가 율법을 행한 즉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내할례가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은 뭐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주님의 언약 백성이 율법의 아들로서 12살이 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 율법의 본의를 모르는 그, 모습을 취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뭐 된다. 우리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인 것을 봤죠. 죄를 깨닫고 결국 죄를 깨달으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근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걸로 끝인가? 그건 아니죠. 이제는 새원약 백성으로서 그, 그 율법이 이전의그옛 개명이 아니라 새 개명으로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지침이 되는 거죠.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용도는 이세 가지를 떠나서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 율법을 준 용도를 모르는 거죠. <웃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아 세례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웃음> 아까도 말씀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유아 세례는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성례를 명하실 때 이에 대해 보이신 것이 있죠. 창세기 17장 9절로 12절입니다. 거기 9절, 10절 보면, 그 두절만 읽으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 받으라. 다 할래 받으라. 여자는 이제 남자 그 대표성의 원리로 받아서 여자들은 할례를 안 하죠. 여자들은 할례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대표성 원리 안에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여겨주는 거죠. 그리고 뭐 집에서 난 자들 그또그 또또 <웃음> 그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 들도 이제 할례를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할례와 유월절이 구약의 성례이잖아요. 신약에서는 그 실제 이제 성취의 결과로 그것이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그것은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줬던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 된 거죠. 어린 아이들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들도 그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이제 주님 품으로 가까이 오니까. 아주 꾸짖었어요. 어디 그렇게 함부로 해. 해가지고, 어미, 이제, 그냥, 노, 이제 어미 책망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웃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을,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도 뭐 죄인이니까 마땅히 죄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이제 그것은 언약의 굴레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성을 보면 그 부모를 얼마나 의뢰하고 깨끗하게 심정으로 그 단순하게 전적으로 뭐 애들이 먹을 거 걱정하고, 무슨 입을 거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거 걱정합니까? 그냥 부모를 의지하고, 이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것이 굉장히 단순성인데, 타락한 심정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쓰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그걸 금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어린아이들을 보는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가 스스로 구원된다거나 다 혹은 다 구원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주님 앞에 설때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웃음>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부모와 함께 주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 거죠.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런 가르침과 언약적인 원리를 연결해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아이들까지도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증거가 사례가 있죠 간수장이 죽게 됐을 때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거를 영접했을 때다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 내용이 16장 31절로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언약교회 회원인 양부모의 신앙이나 그 부모 중 신앙이 있는 한 분의 신앙으로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난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언약가정의 책임자들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신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모범을 보이고 단속하는 것 등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기 전에는 그 부모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잘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키울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뭐 크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른다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누려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그러니까 유아세력 받았다고 다선택받았다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언약의 원리대로 대표성으로 그 책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주님이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언제 그가 그 갱신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생각해 보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 교회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아는 것은 알민이 아닙니다. 개혁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궁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신 것처럼, 아이들도 궁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성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례의 어원에 대해서입니다. 성, 언어라는 게 항상 역사성이 있잖아요. 언어학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를 좀 했지만 그 언어라 언어가 형성되는 것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 겁니다. 음. 그 근데 언어학자들은 뭐 개인이 주관적으로 그 쓰는 언어들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랭귀지잖아요. 개인이 쓰는 것은 화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팔월이라고 <웃음> 합니다. 팔월, 파롤. 팔월이라고 하는. 그것은 개인마다 다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 속에서 그 부모에게 언어적 배경 어떤 언어를 썼는가에 따라서 그말 쓰는 게뭐 사투리면 사투리 그. 쓰는 그 언어의 방식이면 방식, 그게 다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화언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제 공통적으로 표준 말로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랭귀지가 되는 거죠. 그게 표준 말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 성례라는 말도 라틴어로는 s a c r a m e n t 라는 말인데 본래 뜻은 법적인 담보로 공탁금이라는 뜻이 있었고 속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들에게 하는 서약의 의미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말이 초대교회 안에서 충성과 서약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가지 교리라든지 규례를 뜻하기도 하다가 독특한 예전의 의미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약시대를 지나서 교회사의 진행 가운데 교리적인 작업의 결과로 나타난 용어다.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라는 말도 그렇죠. 그 교리적인 작업의 결과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용어로 정리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도의 이성일인격이라든가 삼위일체라든가 성신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그. <웃음> 용어로 채택해서 쓰는 것인데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과의 그 싸움 속에서 그런 용어들이 정착되는데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도 그렇게 정착된 것이다 교리적인 작업의 결과로 혹자는 이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성경적인 용어인 비밀한 표적 어, 그,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인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말로 하기도 하고 표적과 봉인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이나 흔적이 되는 거죠. 봉인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그 도장을 찍는 거죠. 이 전기 계량기 하나도 그, 그 국가에서 나와서 공무원들이 그거를 함부로 계량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게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저희 등기소나 법원에다 제출할 때도 우리 도장을 찍는 거,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봉인이라는 뜻입니다. 표적이고,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웃음>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는 거는 주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 인심을 받는 그런 역 일이 되는 겁니다. 아 세례 안 받아도 나 구원 받는데 뭘 굳이 어렵게 교회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 나 그거 싫어. 나 그냥 하나님과 통해서 살수 살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이라든가. 나뭐꼭 목사가 성찬을 해야 돼? 우리끼리 성찬 나눠 먹으면 되지. 그래 그 떡을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나눠. 그것은그 교회사 속에서 성경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본을 보여 주신 그 틀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강서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례를 받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질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아저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목사로 그 목사를 통해서 복음강서를 듣고 그 목사를 통해서 성례를 시행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음> 그리토에 의해서 제정되고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드러내주는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이다.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성례를 잘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 일, 칠 성례를 얘기하는데. 영세, 이거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영세, 견진성사, 뭐, 성체성사, 고해성사, 신품성사, 또, 그, 혼인성사, 종부성사, 이렇게 일곱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구속사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뒤에 두고 중요한 그 예식으로 주님이 직접 명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그걸 은혜의 방도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주님이 새롭게 재정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주님이 확정하신 거예요. 오셔서 그 실체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세례와 성찬은 우리 신자가 되는 일에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정상한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합니다. 세례, 세례는, 뭐, 세례 요한이 이제 준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다르죠. 주, 주님의 사역을 준비케 하는 그런 예비적이고 상징적인 사역. 성신께서 세례를 줄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역. 정결의 사역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제자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주님이 그 성신의 세례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오순절 날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경험하면서 아 세례 본의가 뭔가 그를 안 거죠. 세례를 통해서 뭡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신받았다는 걸 외적으로 확인하는 측면에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세례를. <웃음> 여기 내용이 좀 긴데 이것은 오늘 성찬까지 하는 것 때문에 이 원고를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웃음> 예수님의 세례도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인이, 죄를 씻는 차원에서 죄를 받으시는, 저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도, 도, 주님께, 당신이 구속사 안에서, 이제, 그, 백성,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헌신하는 측면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과 동일한 그 짐을 진다는 측면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그 그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씻으신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믿고 회개하거나, 회개하고 믿고, 이게 회심의 그 용어인데, 그 구원의 서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든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제 또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든지, 그런 거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적인 행위의 공로를 가지고 그것을 취하여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례에 임하는 자들은 항상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진짜 내가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 받아서 살수 없겠다 이전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도리를 찾아서 노력해 봤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사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누림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마음을 준게 성신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명적 움직임이 외적으로 확인될 때 교회가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고 그, 그, 그 정도로 하고 이 내용이 좀 많긴 한데 그 언약의 인치시는 그 표적으로 또 이제 세례를 준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조 1항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만 하고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이다.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가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서약을 하고 들어오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그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 중생함과 죄사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을 인치는 그런 표식이다 그런 표지이다 하는 거죠 이 성례는 그리또 어 자신이 명하신 것으로 세상 간 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집행하도록 가셨다. 이게 세례에 대한 정입니다. 음. 음. 음. 뭐 이제 우리도 세례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런 사실들을 초학문답 공부하면서 잘 확인하셨고 또 앞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를 그런 부분을 더 확인해서 자기 고백을 과연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노인이시지만 그렇게 아마 그 결과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유월절 식사의 실체로 오신 예수께서 잡히시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명하신 의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6월절 식사는 어린 양의 피로 보험을 받은 자들이 잊지 않고 누려야 할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떡과 고기와 음료로서 큰 구원을 누려야 했으며,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해야 했던 거죠. 주님께서 그것의 실체로 오셔서 그 대속의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원래 일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러니까 뭔지, 6월절이 뭔지, 그거를 예수님의 생애로 다 드러내신 거죠. 아... 6월절 의식이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총을 드러내주시듯이, 주듯이 주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믿고 회개해서 세례받은 자들이 외적 표징으로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여 내적으로 주님의 임비하심을 인식하며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물론 <웃음> 성만찬에, 성, 성만찬에서 재료로 쓰일 그런 떡과 포도주가 직접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죠. 로마 케토릭에서는 그 약간 유물주의적인 생각, 범신론적인 생각에서 떡이 살이다. 그, 우리게 목구멍에 넘어갈 때 이게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또, 루토교에서는 약간 적당히 타협을 해서 그떡 밑에, 그, 그 피, 그잔 밑에 그 주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저, 어, 정리를 했는데, 우리,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신다. 근데 단순히 이걸 기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한 떡과 포도주가 직접 우리 육체에 들어가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결과가 있어서 사실 성찬받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믿, 성, 세례가 믿음을 주는 거라면 성찬은 믿음을 강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할수록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 이것을 먹고, 먹고도 죽었는데, <웃음> 그 만나를 상기, 그 상기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 <웃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생명으로 말미암는 성만찬의 일들로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말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웃음> 성찬을 받으면서 이제 획기적인 변화도 있지만 꾸준히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완성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냥 내가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그전엔 잘 몰라가지고 저도 초, 초기, 신앙이 어렸을 때는 너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교회 아로서의 성찬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교회 아로서 주의 주구심을 전하는 게 무엇인가? 결국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변화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너무 이거를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먹을 때 뭐, 뭐가, 뜨겁게 뭐가 오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너무 어린, 어, 너무 어린 생각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그 20절로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자의 자세를 보고 이제 이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고 재체, 재, 재창조된 것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충만한데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하러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완성될 나라로 나가서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제 재창조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백성들로서 교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가지고 교회 아로서그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전도하고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지 근본적인 큰 목표는 그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저 사람은 진짜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 그리도와 하나가 된 분명한 모습이 있다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죠 예거는 다 지나가고 그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믿음의 일로서 신령한 양식을 영적으로 먹고 자라나는 실증이 있어야 되겠다. 개인의 혼자 그냥, 혼자 생각에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증거하고, 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한 분자로서 내가 그 책임을 감다,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그그 그, 그 감당하면서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이 말. 성찬에 참여해야. 그리고 셋째로는 죄가 있는데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따가 뭐 예식문에서 보겠지만 죄 죄를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 요한일서 1장9절에 보면 우리를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야. 날마다 죄를 자복하지요. 죄 씻음을 받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그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고 그 하나님이 목 구원하신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그것이 진짜 회개하는 삶이죠. 회개와 성화를 이루는 삶이죠. 회개와 믿음과 성화를 이루는 삶이 되는,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가면 자기 생각에 뭘, 이 세상에서 뭘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이에 예? 다른 형제가 뭐 어떻게 살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 갖추고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 건강한 개혁교회원이라면 신실한 말씀의 전파와 권징과 아울러 성례가 반드시 거룩하게 엄숙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방도로 유일무이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과 시행하고 나서의 뒤를 비교해 볼때 엄청난 변화, 형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신의 역사가 그 뒤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잘 알고, 로마 캐톨릭의그 그 형식주의를 뛰어넘어가야 되고, 그뭐 신비주의자들이 그신령하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가야 돼고 그런 무법주의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법주의로 흘러가는 걸 주의해야 돼. 아주 이게 균형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웃음> 내용을 많이 추약해서 했는데 지금 이 시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기도.